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안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들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겨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오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스며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희이르오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오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모임으로 모이는고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대이죠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죠. 왜? 주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도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은 잃는 사람 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 구원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그래야 될 때예요. 정말 현실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받고 구원 얻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어요. 자 지금은 깨어날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이고요.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우리 성도들을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아마 말세에 엄청난 배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했던 목회자들, 사모했던 지도자들이 배도하는 그때가 이를 겁니다. 여러분 보고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 따라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따라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저희가 묵상기도 하시면서 기도 드릴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말씀 따라 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깨어나실 때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특별히 또한 이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 지금 우리 조직신학의 교회론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죠.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되죠. 권징의 목적이 뭐죠? 그 사람을 살리려고 권징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하나 가면서 우리가 알아가도록 합시다. 자, 참된 교회의 표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성내가 바로 시행되는 교회,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교회,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교회,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제가 두 가지는 이렇게 덧붙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세에 그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또 어떻게 봤냐를 우리가 또 그분들을 관점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가 돼야 돼요.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가 돼야 돼요. 자, 그 성경의 맥에 흐름나 흐름에서 벗어나는 설교는 사실 설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특히 목회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일반 성도들도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하셔야 되죠. 다음에 성내. 성내가 뭐죠? 성창과 침내죠. 성창과 침내가 바로 시행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교회. 현대교회에 권징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어디 다닐 교회 없나? 그리고 훅 가버리자. 그렇지만 권징의원래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좀 관점이 바뀔 거예요. 권징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어요. 근데 그게 권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현대교회의 꼴이 나죠. 아주 그 교만한 교회들이 돼요. 인간이. 자 권징은 살아있어야 되고 어떤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와 교리적인 문제들을 권직을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교회. 맞습니다. 우리 배교. 배교 행위가 정말 많이 행해져요. 현대교회에서 너무나 많아요. 버저치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배교와 불신앙이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임해야 돼요.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한번 밀리면 은회복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비교와 불신앙에 대해서 관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이런 것들에 그, 점령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만몬주의나 황금 만능주의나 뉴웨이지나 또 사상에 있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여러 악한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 전투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유물론과 하나님주의는 또 힌두이즘과 뭐 이슬람이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는 섞일 수가 없어요. 왜?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여러분, 원래 예배는 정말로 거듭난 자들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떼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참면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 주님의 그전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이 대, 대풀이 선포되지 않고도 여러분이 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이 정리한 이 말씀의 표시들 기억을 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권징을 간 여러가지 단어가 있지만 권징의 어원적 고찰을좀 볼까요? 자, 명사와 동사가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 친절하게 적어놨는데? 그쵸, 여기에? 바브의그 점이 안쪽에서 우발음이 되죠. 뭐, 뭐죠? 무사르 여기에 점은 강조점이에요. 발음을 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무사르 이 폰트 때문에 사의흐가꼭 이상하게 쓰여 있는데요. 원래 싸매어인데. 무사르. 무사르. 무사르. 무사르. 무사르. 자, 이것은 명사로 구약의 훈계, 징계, 채찍질, 교육, 교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요드예요. 이게 동사라고 읽어볼까요? 이야죠. 음. 이야 하면 야죠. 야, 야. 사르. 야, 사르. 야. 야, 사르. 야, 야, 사르. 야. 야. 사르. 야. 야. 사르. 야. 야. 사르. 훈계하다, 채찍질하다, 교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사르, 야사르 읽어볼까요? 무사르, 야사르 무사르, 야사르 예, 좋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예,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파이, 파이 데이아죠. 데이아. 여기 예, 델타니까 그발음다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 파이 파이 교육, 훈련, 바로 세움, 징계인데, 여러분 혹시 페다고지 아세요? 페다고지. 교육학이 나오죠? 교육학이자 사실은. 그게 지금 여기 이 파이데이아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페다고지가. 헬라어를 알면 영어에 상당히 많은 헬라어, 라틴어, 이런 단어를 하면 영어에 상당히 많은 단어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사람한 읽어볼까요? 시작. 엡실론하고 유실론이 읽으면 유저 유 파이디오. 파이디오 파이디오 좋습니다. 이건 교육하다, 훈련하다, 훈련시키다, 교훈하다인데 원래는 그냥 좀 요약을 하자면 이이 단어의 의미를 교육, 훈련, 체찍질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거죠. 예, 여기 체찍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웃음> 자 그러면. 히브리어부터 한번 단어를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르. 무사르. 무사르 야사르, 야사르, 야사르, 야사르. 야사르. 파이데이야. 파이데이야. 파이디야, 파이디오, 파이디오, 파이디오, 파이디오. 파이디오. 파이디오. 그러면 이제 성경을 가서 한번 그, 이제 볼 텐데, 권징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교육과 바로세움과 굉장히 어, 연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징의 목적이 이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절을읽어볼예요 시작! 너희의 제도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성과 표심팔과 여기에 보면 교훈이 있죠. 교훈. 교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무사르죠. 읽어보면 무사르. 무사르. 자 여기에 보면 자 에트 무사르의 호바 엘로의 캠이 있죠. 자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의 교훈이건데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이제 인칭 대명사를 제가 써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는, 아이는 아니 아노키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아니, 아니 아노키 아니 아노키 두가지가 있어요 위는 아나흐누 아나흐누 이인칭에는 남성과 여성이 떨어져 있는데 이, 여기는 여기에 지금 타부에 점이 있는 건 얘는 이중점이에요 뭐냐면 타브가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축약을 해버렸거든요 두 개가 오니까 점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아타 아타 아트 큰소리 아트 아타 아타 여기는 아템 아테나 아템 아테나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은 그냥 여러분 이거 말하지? 여기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3인칭은히 쉬죠 후히 읽어 볼 후히 후히 자 복수는 햄햄햄햄햄햄 햄마 헨다 햄햄 햄마 헨다 햄햄 햄마 헨다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니 아니 아노키 아나흐누 자 제가 먼저 아니안 아니아노키아나흐누 아타아트아테마테나 아타아트아테마테나 아트 아타아트아테마테나 후히 헴헨 헴마헨나 여기서 보면 우리 영어와 같이 아니 이렇게 아나흐누 예를 들면 아템 이렇게 나오면 오직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들 할때 여기 여기 뭐죠? M이 있죠. M이 지금 여기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하면 은 엘로켐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에 아템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엘로켐이 되는 요 여러분 발음해 보실래요? 엘로헤켐 엘로헤캠엘로헤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버리는 거죠. 너희들의 하나님 에호바 에호바 엘로헤캠 에호바 엘로헤캠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무사르 무사르 교훈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하면 어떻게 읽어요? 무사르 에호바 딸이 무사르 에호바 엘로에켄 쭉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르 에호바 엘로에켄 자눈 감고 한번 해봐요 시작 무사르 에호바 엘로에켄 그러면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이런 뜻이 돼요 자 이제 교훈하시다 동사가 뭐였죠 아까 야살이었죠 얕살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근데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하고 붙으면 관계대명사 후 라는게 있는데 그거 붙으면 어떤게 되죠? 읽어볼거예요 여기 아, 하요셀하요셀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여기 시편 94편 10천을 한번 읽어볼거요 시작 무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시 아니하시네. 자, 이 징벌하다, 교훈하다 이런 게 뭐예요? 여기 디스플린이 있죠. 디스플린은 징계하다 의미가 잘못을 했었는데 징계하다 의미가 좀 강하죠. 그런 의미를 지금 야사라가 가지고 있죠. 동사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여기 기억나신가요? 칼리팔 따로 칼리팔. 칼리팔은 단순 단순 동 단순 이제 동사 제기 동사 다음에 수동 동사 이런 걸 나타내죠. 칼리팔. 피엘푸알 히트파일.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히피로팔. 히피로팔. 뭔가 누구를 시키는 거죠. 자 보면 카탈이 있죠. 딸, 카탈 카탈은 이제 이제 그가 죽은 거예요. 카탈 다음에 여기는 읽어볼까요? 닉탈 닉탈 그가 죽임을 당한 거죠. 자 또는 제계의 의미도 있어요. 자, 자살하던 의미도 있어요. 카탈릭탈. 카탈릭탈. 카탈릭탈. 카탈릭탈 카탈릭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아주 강조하는 인텐시브가 있죠. 이거 읽어보요 키텔, 키텔. 그가 이제 좀뭐 예를 들면 잔인하게 죽은 거예요. 자, 다음 여기는 쿠탈, 쿠탈. 그가 완전히 잔인하게 살해당한 거죠. 여기는 히트, 히트카텔, 히트카텔. 그가 뭐죠? 그가 잔인하게 자살한 거죠. 그럼, 여기 강조하는 거 읽어보고 가시죠. 키텔, 쿠탈, 히트카테. 다시 한 번. 키텔, 쿠탈, 히트카테. 키텔, 쿠탈, 히트카테. 다음에는 누구를 시키는 거 볼까요? 히필인데, 여기는 히틸리즈 히틸. 히틸. 히틸. 히틸. 히틸. 히틸. 히틸. 국, 이제, 그가 이제 누군가가 뭔가 죽이도록 시킨 거예요. 여기는 오바림이 되죠. 혹탈, 혹탈. 그가 이제 죽이, 죽이도록 누구에게 시킴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 저를 따라 읽어 읽어볼까요? 카탈릭탈, 카탈릭탈, 히텔쿠탈, 히트카텔 히티록탈. 히트록탈 자, 이런 동사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동사의 종류를 좀 알아주시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 동사 야사르도 어떻게 보면 동사 중에 하나죠. 야사르도. 야사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뭐죠? 관계 대명사가 좀 붙어 가지고 하요세르라고 이렇게 변화된 형태를 여기저좀 보셨어요. 자 히브리어 문법을 약간 볼게요. 이제 우리가 다섯 개의 문명이 있죠. 이게 뭐예요? 모르,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매미점 눈이죠. 얘는? 패점 얘는? 자대죠 자, 알레벨 멜 달렐 해 바부사. 다음에? 네, do 카프죠, 카프 u 카프 예요카프프하프카프고카하하 폐하고 짜눈하단폐하맨짜에 오면 좀의죠재에 오면 좀카프죠재죠 얘를 요카프맨 뭐죠? 얘를 이 o 의 do y 이걸 이동을 하죠. 이렇게 세워버리죠. o u 우리나라 미음과 같이 되고 o y 아주 길게 되죠. 다음 패도 이렇게 세우게 되고 자드에 세우게 돼요. 자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모음이 없어도 잘 읽어요. 우리는 모음 부호가 있어야 잘 읽는데 이거 읽어볼까요? 네렉크네렉크 네. 네. 네. 길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암암 피플이라는 음. 암. 음. 아, 뜻이고 여기는 자켓 네. 자켄 네. 올드맨 이건 장로죠. 장로 여기는 캐셉, 캐셉. 캐셉 여기는 돈이나 은을 나타내고 여기는 엘에츠 엘에츠 이제 지구나 땅이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이제 이 점이 오는 것은 이중점으로 어떤 자음이 반복될 때 그걸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점을 쓰기도 하지만 발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점을 찍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게 이제, 베가드 캐파트, 베가드 캐파트. 이 여섯 개의 이제 이, 이제 발음을 강하게 하는 점이 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베트죠베트에 이제 이 점이 안 오면 영어의 부 발음이 돼요. Vine 같이. 근데, 베트에 점이 오면 영어의 비 발음이 돼요. 김멜도 마찬가지죠. 김멜도 마찬가지고, 달렛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여기는 카프도 마찬가지죠. 폐도 마찬가지예요. 점이 오면 패스터 같이 발음되지만 점이 없으면 알파 후 발음이 돼요. f 발음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도 마찬가지예요. 점이 오면 토이 영어의 투 발음이 되지만 점이 없으면 씬 영어의 th 발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베가드 케파트에 그 점이 오면 강하게 발음된다. 여기가, 배가 매트죠. 가드는 뭐죠? 김멜리죠 드는 달렛, 케는 카프, 다음에 패는, 어, 파는 패, 다음에 타브르가 이제 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베가드 캐파트 읽어볼까요? 베가드 캐파트. 베가드 케파트에 이제, 어, 그 점이 오면 강하게 발음된다. 이걸 아시면 되고. 히브리어 모음 보면, 얘가 이제 자음이에요. 자음 밑에 모음 부호가 오는 거죠. 읽어보거 아, 에, 네. 이, 네. 오, 오, 우. 오. 점이 위쪽에 찍히면 오발음, 점이 아래쪽에 찍히면 우발음이 되죠. 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쟤레, 세골, 하테세골, 쟤레요드. 얘긴 발음이 나요. 다음에 세골요드, 세골요드 얘긴 발음이 돼. 요 이 하텝 세골은 이 짧은 발음이 돼요. 다음에 세골은 이 짧고 하텝 세골은 이 그냥 세골보다 더 짧은 발음이 되죠. 세레는좀이긴 발음이 되죠. 그러나 셀의 요도와 세골 요도보다는 더 짧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아에이 요인데 모음 부호들을 한번 여러분이 좀 부호를 한번 다시 한번 저하고 점검해 볼게요. 자, 여기 이 폼들을 보시면 돼요. 자, 카메츠, 카메츠, 파타우 카메츠 파타우 이것들은 자음의 아래오죠? 그리고 아 발음이 됩니다.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제레제레제레요제레요 얘는 세골, 세골. 세고는 짧은 발음이 되고, 쟤레는긴게 되고, 쟤레 요드는 순장모음이라 가지고 굉장히 긴 발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힐엑 요드. 이게 히렉이고, 이게 요드죠. 히렉 요드. 히렉 이 발음이 되는 것들이죠. 다음에 오 발음 되는 거 볼까요? 여기는 홀렘. 홀렘. 호렘. 얘는 홀렘바브. 홀렘바브. 얘 와. 단독으로 오발음이 돼요. 다음에 여기는 카메차투카메차투 카메차 카메차 카메차 얘가 지금 카메차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오, 오발음이 나는 경우는 카메차투비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우발음이 되는 것은 얘는 슈렉. 슈렉. 슈렉. 얘는 키프츠. 키프츠. 좋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 아, 다음에 얘는 이 발음이죠. 히랙인데, 얘가 있죠. 단어에 이 쇄골이 맨 앞에 오면 그이 발음이 되죠얘 호바, 에호바, 에호바, 아도나이, 아도나이. 에호바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약에서 우리 권징을 나타내는 영어 우리 아까 배웠던 단어 아, 예 볼까요? 예배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엑트레페테엑트레페테 아우타 엔 파이데이아 카이 누세시아 퀴리오 그러니까 주의 훈계와 교육 안에서 안에서 뭐를 양육하라 이런 말이죠. 자 보면 그들을 아웃하자. 그들을 양육하라 이 말이죠. 자 보면 여기에 전치사가 있는데 어떤 히브 헬라어에서 어떤 어떤 장소 안에 있는 건 N이죠. N이란 N N 자그 다음에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 into는 ace 밖으로 나가는 건액 ace and egg. 에이스 앤 액. Ace and, ace and egg. 어떤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투어드는 pros라고 하죠. pros. 어떤 것으로 떠난 것은 apo라고 하죠. 한번 쭉연달아 볼까요? Pros". Pros, pros, ace, and, egg, apo. 쭉 읽어 볼까요? 시작. pros, ace, and, egg, apo. 자, 어떤 주변에 있는 것은, peri라고 하죠. peri. 그리고 어떤 거 위에. 에피죠. 에피. 에피. 그 다음에 약간 더 위에 있는 거. 어퍼. 어, 어퍼분은 휘페르. 휘페르. 휘페르. 휘페르. 자, 다음에 뭐 아래에 있는 건 뭐죠? 휘퍼. 휘퍼.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 했죠. 자, 페리. 휘페르. 휘페르. 에피. 엔. 휘퍼. 어떤 걸 관통하는 건 디아라고죠. 하 디아. 디아. 디아, 디아. 그 다음에 어떤 거 위로 올라가는 어은 뭐요? 예 아나, 아나. 여기 뭐죠? 아래로는 카타. 카타. 카타, 카타.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 교육과 훈계를 양육해야 돼요? <웃음> 죄송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원을 알면 훨씬 더 쉬워져요, 많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자, 그, 헬라오에서 우리 정관사는 그 격에 따라서 이제, 남성, 여성, 중성이냐, 또 격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우리가 알수있그래요 주격만 보면 얘가 호에토죠. 따라와요. 호에토. 호에토. 호, 호야이타. 호에토, 호에토 호야이타. 남성, 여성, 중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에 또 호야이 타만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형용사만 하더라도 뭐죠? 격변하는 거죠. 자, 남성의 아가토스는 뭐예요? 선한이란 뜻이죠, 아가토스. 자, 근데 어떻게 격변하는지, 어미만 볼게요. 오스오오네. 오이언오이소스오이 네. 오스 오스 오이. 이게 남성, 이제, 남성, 남성에서 이제 격변하는 거예요. 주격은 아가쏘스 아가투 아가토 아가손아가세 보면 단수의 남성의 남성이나 남성의 보면 목적격에 보면 명모르죠. 다 온이나 여성의 엔 또는 온 이런 형태가 온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복수로 가면 좀 달라지죠. 아가쏘스 아가타스 아가타. 이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일단 어미를 한번 저랑 외워 보죠 오스 오원에 복수는 오연 오이수사오 S-A-A-N-E 죄송해 A-S-A-N-E i o n i s i i o n i s i o n o n o n n o n o o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디도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역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러분 보면 자 여기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화이대요 이대요 자, 파이듀오. 엡실론하고 윕실론이 같이 면 뭐예요? 유 발음이 되죠. 파이 듀, 오미크론하고 윕실론이 오면 우 발음이 되죠. 파이듀오사. 그렇죠. 파이 듀우사 파이 듀우사 헤메스. 헤메스. 자, 지금, 지금 헬라어에도 인칭대명사가 있죠. 아까 히브레에서 아, 아니, 아노키, 막 이런 게 있듯이 헬라어에서는 이제 죽격, 에고는 뭐예요? 나는이죠. 나는 에고 에고 나, 나예요. 나 다음에 시시 너는이에요. 다음에 그는은 아우토스 아우토스 자, 그녀는 아우테 아우테 자 그것은 아우토 아우토, 아우토. 아우토. 아우토. 그 다음에 자 우리는은 헤메이스 헤메이스 자 너희들은 휘메이스, 휘메이스. 그들은, 그 남자들은 아우토이, 아우, 그 여자들은 아우타이, 그것들은 아우타. 그리고 다 격변화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우리를 양육한, 양육하다면은 헤메이스인데, 자, 여기, 목적격이 뭐예요? 헤마스죠, 헤마스. 헤마스. 헤마스. 그래서 우리들, 헤메이스가 아니라 헤마스가 온 거예요. 우리들을 양육하는 거죠. 양육하시되 여기는 무슨 형일까요? 파이리우사 제가 현재 분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리오가 뭐예요? 리오가 풀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현재, 부사, 현재 분사의 어, 변화형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여기 보면 이거 읽어볼까요? 리우사 한번 읽어보세요. 리우사 리우사 여기 우사가 왔죠. 우사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우사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분사 형태인 거예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근데 내가 잘못해도 전혀 뭔가 없다. 그러면 이사람 하나님이 버렸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의, 성경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양육하시는데 잘못하면 징계하셔야 되는 거죠. 이 양육하다가, 이 양육하다가, 그 원래 원어를 보니 권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훈련시키고 징계하다는 그런 권징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잘못하시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징계하실 거예요. 왜? 그것은 뭐죠? 왜 그러시는 거죠? 나중에 미래 심판 때 정결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다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을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끄는 자가 음행하거나 타명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 들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조처라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고 읽으면서 음행하는 자들. 자, 탐욕을 부리는 자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술취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라면서 음행하는 자들. 탐욕부리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떠라고 했어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 함께 먹지도 말고 나중에는 내쫓으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아까 여러분 그 X를 배웠죠 X. 오 여러분, 이거. 그렇죠. 여기 보겠습니다. 자, 프로스, 에이스, 엔, 엑. 아포 이렇게 배웠죠. 에이스 and 애근 꼭 알아두세요. 여기 애기 밖으로 내쫓다라는 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엑사라테브 엑사라테. 내쫓 익스페라라는 내쫓아버리요 엑사라테. 누구를? 누구를? 악한 자들을. 엑사라테. 톤 포네론. 톤 포네론. 포네론. 포네론. 포네론. 따라해보. 엑사라테 톤 포네론. 엑사라테 톤 포네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는 분명히 이게 시행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음행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술 취하고 서 빼앗거든 여러분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고 여러분 내 쫓아야 돼요. 왜? 그 사람들 저주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권직이 시행이 안 되면 엉망이 되는 거야. 세상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말씀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자, 내쫓아야 네, 되죠. 그때 쓰는 말에, 엑사라테톤 포네론. 엑사라테톤 포네론. 톤 포네론. 톤 포네론. 톤 포네론. 그냥 크시 발음에 이요 크스, 크스 발음이 되죠. 엑사라테톤 포네론. 포네론. 예, 내쫓아버리셔야 네, 돼요. 아, 아시겠어요? 자, 주요 말씀을 좀 보는데요. 바울이 이제 디어 디모데에게 이제 후메네오 알렉산데의 제자기 했는데 이 디모데 1장 19절, 20절, 디모데도 2장 1 7절 18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파선여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을 신통을 고급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그들의 말은 악성 어, 중약이 퍼져나갔고그 중에 후미내어 배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더다. 부활이 이미 부활이 부활이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내에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 이, 그노시스카가 초대교에 굉장히 과거에 터졌었죠이 사람들은 영원의 불면을 믿었으나 육체의 보람을 믿지 않았다. 육체의 부활되어 야안 돼요? 음. 된다고 성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의 모든,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체험을 할수 있어요. 우리의 체험과 꿈과 환상과 비전은 뭐에 의해서 재조명되어야 돼요? 성경. 성경에 의해서 재조명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원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잘 알고, 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자, 보면, 우리 디도도 3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여기. 다음에 보시면, 여기 영의 히어로시가 있어요. 이단이라는 그, 그 어원이 하이레티콘이, 하이레티콘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히어로시가. 자, 하이레티콘. 이단에, 이제, 이단이 이 이단이란 뜻이죠. 자, 이, 하이레티콘 안, 트로폰이고요 하이레티콘, 하이레티콘 안트로폰. 이단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죠. 네, 우리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reject. 거절하다가 뭐예요? 네, 파라이투. 파라이투 파라이투 좋습니다 다음에 자 봅시다. 여기에 디도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함자들은 모든 범죄함 사람들 꾸짖적 사람들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두려워 이게 지금 살아있어야 하는. 아까 범죄함 그 항목들을 우리가 봤죠. 범죄항목들에 대해서 이게 현대교회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투스 아마르타논타스.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마르죠, 하마르. 자, 하마르타논타스. 하마르타논타스. 하마르 타논타스. 하마르 타논타스. 하마르 타논타스. 지금 아까 우리가 현재 분사 어미를 봤죠? 자, 봤죠, 여기? 온타스 여기 있죠? 목적격이죠? 여기도 지금 뭐죠? 어떤 사람들을 꾸짖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어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진행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꾸짖어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어떤 것이 제일까? 우리 요즘에 말라기 전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십계명 잘안 보이시죠? 암기하셨을 믿고 다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하나님이셔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우상 있으세요? 형상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게있어요다 버리세요. 자 우상들 집에 사실 우리 개혁교회는 어떤 형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교회는 사실 그래서 어떤 보면 자, 십자를 가지고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개혁교회에서는 형상을 두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자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대에 부르시면 안되죠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살인하면 안되죠 마음속으로도 마음을 미워해서도 안되고 가늠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가늠해도 죄예요. 도둑질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도둑질 해도 죄예요. 내육위에 거짓 증거하시면 안 되고, 내 육을 탐내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탐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또 누가복음 6장에서 산상순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씩 우리 좀 읽어봅시다. 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희 이룬... 이루어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한 자는 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의 범위가 넓어져.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생략돼 있어요? 이유 없이, 까닭없이 나가라고 만들라는 거죠. 화내면 안 되죠. 다 여기 세번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입이가늠하였습니다음욕의 범위가 확대됐고요. 자, 다음, 나는 너에게 이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의 장가들은 자도 가늠하니하 예, 확실한 결혼관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비판을 받지 않아. 비판하지 말라.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것들이 쭉산상수에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권증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제 요약을 좀 해보죠, 여러분. 우리 권증의 태도에, 태도가 태도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권증을 시행하는 자들이 있죠.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일텐데 시행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겸손과 원유와 오래참과 온수과 단호함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공평하게 할것이요이 권직을 시행하는 자의 태도예요. 권면자는 어때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한 형제를 대할 때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할 것이요.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는 그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자, 갈라디아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항상 권증을 시행하는 자나 권면자도 우리도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으로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안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의 꼴이 났고 이제 이, 이 엄청난 이 배도의 시대에 교회에 권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교회는 권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도에 엄청나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성령 안에서 권징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권징의 지금 그 어떤 권징에 어떤 교육의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배도의 시대 여러분 자녀들 인간적인 교육만으로 안 돼요. 아무래도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누구죠 레닌이나칼 막스나다 기독교 집안 출신들이잖아요. 부모들은 신실했겠죠. 인간적인 어떤 교육함으로 어렵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권증이 있어야 되죠.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은 배교하지 않고 이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시대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권징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볼까요? A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가네 형제를 얻을 것이 여기서 이제 한글 번역에서 빠져있으니까 너에 대하여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범죄를 하면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에 얻을 것이 너에 대한 거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공고하라는 거죠. 두 번째 B. 지 않거든 아니, 한두 사람을 데리고 아니, 와서. 와 네. 두세 증인의 입으로요하 확하 확증하기가... 자, 이 3단계. C. 만일, 만일 그들의 만일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은 교회의 만일. 말. 자, D. 만일. 교회의 말도 만일. 듣지 않고, 그 이방인과 만일. 안 나왔지만, 이 네,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켈빈이 뭐라고 했냐면, 출교의 목적은, 출교 당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품행과 생활에 비난받은 것을 듣고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영원한 정제를 받으려는 것을 깨닫게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권징이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은 어떤 조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네. 자 권징의 목적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총에 먼저 총의 헌법을 보면 우리 장로의 총의 헌법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그잘 알고 이 권징이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여 얻기 위함이다. 다음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와 복음의 거룩한 신앙도를 옹호하기 위함이다. 교회 의이말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이다. 교회의 거룩성과 순성 그리고 건덕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권징이란 게 없어서 이러한 죄악들이 교회를 점령하는 걸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이제 특히 학생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청소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교회에는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징이 있고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세상과의 정령이 돼서 하나님이 진노를 초래하게 돼요. 과거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똑같은 그 절차를 밟았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는 어떤, 어떤,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어떤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우기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벽두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 여러분이 거듭나서 제와 세상과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한 해는 엄청난 여러분,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분은 후 3년 반이 시작됐다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자,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가 죽음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개인적인 정말과 역사적인 정말 타이밍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정말을 차지하더라도 개인적인 정말이는 우리는 돌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는 완전히 단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죄들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정말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음기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하에게내몸 나를 기하라 식후에 또한 구와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 하셨으니 네, 네, 네, 네. 먹으며 이 잔은 네, 네, 네. 주의 죽음을 네, 네. 부실 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 네. 사람이 네. 자기를 네. 살피고 네. 그 후에야 이 네. 떡을 네.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어, 그 은혜의 방편에 에, 몇 가지가 있죠? 침례와 성찬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리뷰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형식화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저희가 경계해야 될게 형식화입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뭐죠? 성찬.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밤 전에 지금 행하셨던 거죠.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자 너희를 위하는내 몸이니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힌트가 하나 있죠. 이게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기를 뭐라고 했더, 했어요?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 비유를 하셨죠. 광야에서 떡은 뭐였죠? 만나였죠. 그 만나는 뭘 상징해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몸, 이건 생명의 떡 우리의 구원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잔을 또 마, 마시죠. 우리 포도즙을 마신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피는 뭐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배를 속죄하는 그 피였죠. 그러니까 뭐죠? 이 예수님의 피는 뭘 상징해요? 포도즙을 상징하는 게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 우린 죄를 사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피이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 성찬에서 떡과 포도즙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을 지금 상징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전에 이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성찬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구원은 부활과 연결돼 있죠? 예수님의 부활. 그다음에 다시 오시기까지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 의미가 다대데 포가 돼 있는 거예요. 성찬을 하실 때마다 우리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그 석재를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버리신 무찔러버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우리가 늘생각함에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은 누가 할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 않으시는 게더 나아요. 이건 죄 짓는 거라고 좀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찬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몇 가지 성찬설이 있죠? 네 가지가 있죠. 자 로마 카톨릭의 뭐죠? 화채살이 있죠. 나중에 리뷰를 하겠죠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하고 을 갑시다. 로마 시... 화채살은 뭐죠? 빵과 포도주를 신부님이 집전을 할때 그게 실제로 변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 같습니다. 그때 엄청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 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루터의 공제설이 있죠. 우리는 모든지만 어딘가에서 뭔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가필 그게. 떡과 포도즙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쩌빙글리의 상징설이 있죠. 얘 예, 대답하셔요. 제가 질문하면. 상 그것은 근데 그냥 상징일 뿐이라고 다 말씀하고 있죠. 또그 루터의 공제설과 또 쩌빙글리의 상징설의 중간정도 지대되는 게 있어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있죠. 똑같이 포도의 집에 어떤 영적으로 강력하게 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우리 개혁파들은 어, 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어, 루그 캘빈의 영적 임재설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알고 오늘 좀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 그래서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성찬과 침례는 뭐죠? 그래서 구원의 방편은 아니에요. 뭐예요? 뭐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자,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이 직접 구원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짧은 순간에 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걸다 아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이직,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성찬을 하나씩 좀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번호를 읽어주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한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 4. 5. 육, 칠, 팔, 구, 십 6. 7. 8. 9. 10.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성찬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재림이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성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간에 깨닫게 된다면 그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형식적으로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참여하셔야 돼요. 아멘. 자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특히 현대 교회에서 물론 이단의 영향이 있었겠죠. 현대 교회에서 정말 재림 이야기를 안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없었고 정말 주님의 재림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 교회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설교를 안 하고 있는데. 어,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이 성찬을 보면서도 정말 주님의 죽으심, 부활, 제림을 균형있게 보면서 여러분이 어, 성찬에 대해서 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그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이, 이 설교들은 어려운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와 설교 시간에 중요한 것들은 다 암기를 해버리세요. 암기를 하고, 정말 어려운 글로 써져 있는데, 기본 개념을 정확히 잡아놓으시면 되거든요. 화채설이 뭐고, 공제설이 뭐고, 상징설이 뭐고, 영적 임제설이 뭔데, 각각에 대해서, 뭐, 이따만한 이 책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건 설이거든요, 설. 썰이죠, 설.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이것은 썰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신 조직신학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죠. 성경의 이해들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화채설은 뭐라고 했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화채설 예, 뭔가 거기에서 엄청난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변화는 엄청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약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공제설은 뭐죠? 아, 쉽게 생각해요. 공제니까 어딘가에 지금 제자가 존재하다는 라 거죠. 어딘가 뭔가 물질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에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라 거예요. 이게 공제설이에요. 저는 여기까지도 처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고. 자, 그 다음에, 개혁파의 이론이었던 쯔은길리가 한가 상징설은 뭐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하셔야 여러분이. 예.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의식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에 영적 임제설은 뭐죠? 예, 그렇죠. 성창시에 뭔가 그리스도의 역동적 영양제 임재가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켈빈의 영적 임재의 설은 제빙글레아 루터의 한 중간 정도의 입장이에요. 우리 모든 거의 많은 개혁파들이 이 영적 임재 설을 따르고 있어요. 자, 네 가지 설 한번 눈 감아보세요. 자, 네 가지 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눈 감고 시작. 1, 아, 저, 저. 2, 인지에서요. 3. 인지에서요. 4. 인지에서요. 예. 그래서 이걸 다 암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썰이다. 가설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예. 자, 성찬식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죠? 여기 예, 대답하면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잔날 밤에 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정, 재정하신 거예요. 신적 권위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성찬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용어인데, 중요한 게 있는데, 용어에서, 용어에서 이제 지금 보면, 떡을 뗀다, 성찬이다, 그, 교제라는 거죠. 다음에 주의 상이다, 주의 만찬이다, 성찬 여기서는 이제 감사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찬과 관련된 용어들인데, 자, 그러면 여보, 여러분, 여,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할때 강조하는 게 뭐죠? 히브리 헬라어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코이노니아 코 이노 니아죠. 코이노니아 네. 코이노니아 어떤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지금 내포가 되어있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성령 안에서 교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성찬할 때 사실은 롤스퍼라고 많이 한데 여기서 이제 그런 적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할때이 주의 만찬 이것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행해져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사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뭐죠? 이 예, 저기 이제 축사하셨어요. 이거 감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엡실론하고 윗실론이 오면 유발음이 나죠. 유 여기는 하리스티아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예,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찬의 떡을 땜다 홀리 커뮤니언. 주의 상, 주의 만찬, 다음에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의미들을 사실 성찬이 내포를 하고 있고 헬라어로이 커뮤니언, 교제는 뭐라고 했어요? 코이노니아. 읽어볼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다음에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자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할게요. 성찬은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을 1년에 몇번 정도 하고 있죠? 네, 서너 번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칼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행할 것을 권했거든요. 성찬을 자 저는 좀 어렵지 않으면 저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저기 뭐죠? 이것들은 이제 은혜로 하는 것이 이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뭐죠? 성찬에 성찬이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냐면 성찬이 내포하는 게뭐 어떤 걸 내포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 재림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하면 이것들을 매일 우리에게 상기시켜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매주일을 거행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찬의 참회자 누가 지금 합법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볼게요. 어떤 사람들 성찬에 적합한 참여자는 성령으로 거듭나후침례받은 자. 뭐가 중요해요? 거듭났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구원파가 너무나 물을 흐려놔서 거듭남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하면 구원파를 의심받아서 말을 잘 못해. 근데 거듭난 건 무지 중요해요. 때와 실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야만 된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레미아가 언제 구원을 받았죠? <웃음> 그러면 그에레미아가그 날짜 기억해?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어떤 특정하려면 이단이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함 이단이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 어려워. 그렇지만 그 중요하죠. 여호와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게.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하게 합당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물론 침례받은 자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침례받은 자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거듭나지 아니한 분들은 정말 거듭나게 해달라고 울며 울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성찬에 합당한 자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에 의하여 중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과 일치하게 생활하려고 힘쓰는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요즘에 성찬에 개나 소나 다 참여하고 있죠. 잘못된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과 일치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성찬에 꼭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무시무시한 요건들이 지금 있다는 라 거예요. 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자 구원자로 고백하셔야 되고 신앙 고백과 일치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해 볼게요. 고린전자 11장 23절 29절을 보면 떡을 가지자 그랬죠. 떡을 가지자는 헬라어로 엘라벤 아르톤이죠. 따라해 봐. 엘라벤 아르톤. 떡을 가지사. 지금 아르톤이 떡이고 엘라벤이 이제 가지사. 테이크 비슷한 뜻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 자, 생명의 떡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만나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자 여기 축사하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유카리스테사스 시작 유카리스테사스 자 감사하시고 떼어서 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는 다음에 이제 잔을 가지고 이르셨죠. 잔은 이제 격변화를 해서 어 호, 뭐죠? 읽어볼까요? 토. 토. 토... 토... 토... 포테리언이죠? 토 포테리언. 토 포테리언. 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오. 포도즙이 있었겠죠? 그 안에. 내 피로 세운 세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이 피, 예수님의 피는 뭘 상징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나의 피곧 피, 언약의 피니라 뭐예요? 피는 죄사함 속죄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삶 그것은 생명의 떡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죠? 너희가 이 떡을 먹은 이자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제 이름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자,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두개 끝에 굵은 걸로 되어 있는 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의 길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정말 주의 말 계명 따라 사셔야 돼요. 주의 말씀 따라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씩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어, 점검해 봅시다. 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그쵸?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구하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암기가 되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하실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죠. 그 죽으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자, 말씀은 항상 체크를 해놓으세요. 성경책 가지고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외적인 표이며 믿음으로 수납하는 이미지. 이는 도장인거죠. 자, 자,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가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 사실은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떡과 포도즙이 상징적으로 외적인 표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즙을 여러분이 대하실 때마다 여기에 숨어 있는 영적 진리들 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아멘. 예. 자, 항상 기억합시다. 정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이 되시면 안 돼요. 그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자, 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뭐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그,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실은 찾을 수가 없죠. 구원에서 사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우리는, 그쵸? 그 믿음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의 계명을좀 지키며 살아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기독교와 세속화되면서 자기를 황제라는 자도 나타나고 너무 세속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어떤 경향들도 나타나고, 너무나 세속과으로 여러 하느님과 대치되는 사상들이 들어와버린 거죠. 이 개탄할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고, 지금 마지막 때 아주 아주 그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혹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시고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지리라고 이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우리 기도회 때 여러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의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천국 관점을 듣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현실 물질이 돈이나 이런 재산들도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합당하게 우리의 종기와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죠? 우리를 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숨어있다는 걸 여러분은 영심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왔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의 본질인거죠. 따라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자이자 자 지금 구원이란게 있는데 자 살베이션이죠. 살베이션 전에 있는게 뭐예요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속량이죠. 어떤걸 사는거죠. 우리를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전제 조건이 우리의 행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 그렇죠? 맞죠? 마치 모세 시대에 노뱀을 노빼물, 들려진 노뱀을 쳐다봤을 때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죠. 똑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똑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된 사실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 하나 그 개인주의에 빠져서 보양 보식한다고 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던져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피가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어떤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웃음> 다시 부활하니까요. 뭘 두려워하세요? 자, 그렇죠. 마귀들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죠. 핏박의 중간에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부인하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그때 여러분의 천국집이 없어질 거예요. 자, 부인하시면 안 되죠. 왜? 항상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성냥이 일고 리뎀션이 일어났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성령이인치지만 우리에게 살베이션,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겨버리셔야 돼요. 이것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낭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새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낭만하거나 쓰러져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절대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주님이 바라지 않으세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죽으려고 한 자들은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선행 조건이었다. 본질이었다. 펀더먼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 읽어볼까요? 굵은 거실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원 사역의 절정이요, 객관적 구속 사역의 완성이다. 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객관적이죠. 누가 주관적인 거에 의해서 사복음서기자를쓴게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지각이 부족해서 못 깨달을 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는 이것은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왜? 객관적인 사실 하에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 성찬은 사실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이의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여러분 큰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hormone> <미디언> <미디언> <미디언> 와우!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헬라어로이 교제가 뭐죠? 커뮤니언이? 코이노니아죠. 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그의 떡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 근데 이게 순간 어떻게 들리냐면 요 너, 이호샘 목사, 너도 이 피에 참여해라. 너도 이 몸에 참여해라. 뭐죠?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마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는 게 마치 저에게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마음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교제를 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셔야 죠 그러면 결국은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가셨던 길참 두려워요. 제가 인간적으로 갈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인간적으로 그걸 선호하거나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주님이 가셨던 길을 주의 재단을 결국 가셨던 거죠 우리 믿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그가 가셨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아멘 담대하세요 여러분. 이 지상의 삶은 짧아요. 이 지상의 이 짧은 삶을 위해서 영원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이제 그 성찬은 신자들 상호간의 교제의 의미로 사실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떼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은혜의 방편을 은혜 받으셔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 성도가 성도들과의 교제 이전에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잡혀 있어야 성도간 성도들과의 교제도 온전하게 성립이 된다고 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그 교회 그 성도의 교제가 잘돼 보이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여기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심 부활, 재림의 선포를 내포한다. 이건 너무나 지금 교묘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에 대해서 사실상 행하시라고 말씀하셨고 자자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재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주님의 부화를 지금 내포하고 있죠. 자,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말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이다 변화되리니 이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은 주님의 재림 때 휴거가 되는 거죠. 랩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 꿈이자 로망이에요. 가장 큰그 로망인 거죠. 그데 우리의 근데 그 육체가 변화된다고 이제 어떤 육체로 변화돼요? 썩지 아니할 뭔가 육체. 아마 아담의 타락전 육체 같아요. 그 영광이 비치는 그 육체로 아마 변화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지금 일어나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나팔 순간에. 자 이게 있죠. 저는 항상 좀 생각이 되는 게 나팔이 불렸다는 거예요. 나팔은 경고적고 경고. 근데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을 이야기하는데 어, 우리가 저는 이 나팔을 보면 항상 그랬어요. 좀 요한계시록을 해사감에 있어서 인나팔 대접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팔에 나팔 때 끝나는 게 아닌가 이 대접은 나팔에 뭔가 종속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여기에 좀 주목해서 여러분이 한번 여왕계시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그때와 실 우리가 몰라요. 내일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백년 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천년 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타임 시코스가 너무나 지금 이 순간이 가까이 와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 그래서 자 그럼 뭐냐면 이게 지금 나팔이 주는 의미가 뭐죠? 경고죠. 경고. 경고니까 정말 저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매주일 우리 말씀의 단상에서 재림이 빠지면 안될것 같아요. 재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일이 재림설교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마지막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나팔에 뭔가 키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나팔 소리에 예민하게 지금 깨어서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재림의 선포를 내포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꼭 참여하세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 그 헬라어, 어느 정도나 여러분이 지금 내공을 쌓고 계신는지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고,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z 에에 강한 순표가 있죠, 그러면. 에가 아니라 해로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에고가 뭐예요? 에고라고 철학적 영어 있죠. 그쵸? 에고라고 하죠. 에고이스트 알죠. 자기 중심적. 어디서 왔어? 다 영어가 헬라어에서 왔어. 에고는 나고, 에이미는 영어의 비동사예요 원망이다. 에고의 에이미, 그러면 해 아나스타시스는 뭐예요? 해 아나스타시스. 아나스가저 부활이죠. 부활. 부하. 해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샤도 있죠. 러시아 공주 이름이죠. 거기에서 왔어요. 러시아 용어 중에 상당수가 헬라어에서온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해소에는 뭐예요? 자, 해소에. 헤소에이게 뭐죠? 라이프,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쭉 연달아서 시작.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하이 해소에 눈감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헤소에 다시 한번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헤소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부활이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해도 되시고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헤소에 하셔도 돼요 자, 다시 농감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카이 헤이웨에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헬라어 실력이 날로날로 날로 부쩍 늘시는것같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찬은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제림하실 때까지 시행하라고 하셨죠? 자,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임하실 때까지 시행된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을 보면 자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소리로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세곳으로 나으야 날까지 맛이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재림에 다 맞춰져 있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게 성찬이나 침례식은 뭐예요? 침례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은혜라는 게 뭐예요? 예, 그레이스예요. 자, 먼저 성찬은 영적 신앙생활을 히트해주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달라요? 예, 물시죠? 자, 은혜는? 그레이스죠. 신학적으로 긍휼은 뭐예요? 그쵸. 뭐, 뭘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죠. 그걸 긍휼이라고 하죠. 은혜는 뭐죠? 받을 가치가 없는 전이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전, 가치가 되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쵸죠 긍휼과 은혜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영어의 의미가 차이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런 말이죠. 자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떤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에피파니에서 파루시하는 걸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했던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자 그렇죠. 근데 신부가 그 다시 오신다는 신랑을 배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결을 지켜야 하고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죄 중에 있었다면 정말 죄악을 다 버리시고 완전히 주님께 도, 돌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회개라고 하죠. 우리가. 완전히 우리 시스템을 바꿔 버립시다.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정말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성찬하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우리는 또한 그의 재림을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은혜가 많이 되셨어요? 성찬에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과 재림의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되셨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인지하시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결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마지막 때 엄청난 배도의 무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베도로 칸에서 굉장히 커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성령을 받아서 정말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배도를 이기고 꼭 세이루살렘 저 세저 거룩한 성에서 모두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